뭘뭐 하세요? 걸뭐 어? 하시냐고 걸뭐 <웃음> 하시냐고 아 뭐해요 지금? 지금 음. 이거 냉이 냉이 아 아니 겨울에도 냉이가 있네? 어 냉이 이거 몰랐는데 우리 여기 옆 옆에잖아 여기 주차장 공간인데 엄마가 며칠 전에 왔잖아요 에. 엄마가 이거 냉이라고 니들 이거 왜안 켜고 있었냐고 아 어. 우리 다풀줄 몰랐어 그러니까 다풀줄 알았는데 어. 아 그럼 여기 보이는 거좀 아, 잠깐만요 응. 아 이거 이거 이런 거 이거 다 냉이구나 이게. 아다 어, 냉이야. 아 이거 다, 다 냉이네. 우리 몰라왔잖아 음... 이때까지. 음. 우와 어, 뭐야 냉이 엄청 많네 그러면. 어 음. 아, 그렇구나. 지금 캘라고. 예 네, 빠빨리 켜세요. 여기 여기 여기 큰거 있습니다 여기. 어, 여기 어, 많아요 여기. 여기 여기. 우리 냉이 큰거 어, 있네. 오 어. 이거 신기하다. <놀람> 이거 아이고 이거 신기하 이거 냉이인지 몰라가지고 우리가 여태 안 먹었다고 엄마가 어. 엄마 흥은 코가 들어좀저프네음 봐봐요 뿌리 봐봐요. 냉이 맞아요? 어 냉이 냄새나 냉이 냄새 요 어. 냉이 맞아 이게? 냉이 맞아 냉이 아닌데? 냉이 냄새나 냉이 맞아요? 냉이 맞아요 죽는 거 아니야 먹고 <웃음> 냉이 맞아요 독초 아니야 독초? 아니 아니 잠깐만 여기, 이것도 다 냉이네 그러면 응. 이거 다 냉이네 <웃음> 뭐야 여기 우와 여기 냉이 밭이네 그냥 완전 음, 네. 응 이거 다 냉이네 그러면 잠깐만요 헷갈리기 시작했다 어 잠깐만 <웃음> 헷갈리기 시작한대 아닌데 시작했네. 오빠? 봐봐 봐봐 냉이 냄새나는데? 이게 냉이인데? 응. 이게 이게 냉이에요 봐봐요 그리고 봐봐 이것도 냉이 음. 저게 뿌리가 이상하다니까? 맞지? 아니 이거 이거 아니 이거 이거 그래 이거 이거 뿌리가 너무 길게 여러 갈래로 나니까 어, 이렇게 냉이 이렇게 이거 냉이 냄새나는데? 이거는 잠깐만 잠깐 응, 이건, 이건 이건, 이건, 이건 아니냐, 봐, 그죠? 이거, 이거, 아니야, 이거, 냉 이거, 이거, 요 이거, 이이건 이거, 냉이냄새가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봐거 이거, 거 이거, 아니 이거, 냉이아 이거, 이이게족한거 잠깐만 아클럽 있네 클럽이랑냉이 아닌 거랑 너무 헷갈려요 그러니까 이이파리된다 이거, 이파리, 보고 깨면 된다니까, 이파리. 이런 게 냉이에요, 이런 거. 이런 거다 냉이에요, 이런 거. 어, 요거. 이러, 거. 이런 거, 이런 거 냉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그런 거 냉이다니까. 어. 음. 뿌리가 일자야 냉이는. 일자여서 겉에 뭐 그렇죠. 잔털이 약간 붙어 있는. 그렇죠, 봐봐. 어, 냉이야, 맞죠? 냉이야, 아, 냉이야. 냉이, 냉이, 냉이, 봐봐, 일파봐. 이렇게 냉이. 중간에 굵은 뿌리가 있다고. 어. 그리고 겉에 잔털이 붙어 있는. 그니 그니까, 냉이야. 네. 향이 딱 있네요, 냉이 향이. 여기 좀큰거 캐러 갑시다. 아이고. 요거, 요거 어 이거. 어, 아, 이거도 크고. 어. 어. 이, 냉이 이, 냉이 이거 이이 맞아? 해 봐, 해 봐. 색깔이 맛. 색깔. 색깔이 샜다. 색이 시작했다. 색깔이 이런 거 따라서 어, 어. 색깔에 따라서 약간 달리 보여 원래. 음. 냉이 맞아요. 음. 맞네. 다냉이네 다 이것도 냉이고 저것도 냉이 아. 음. 냉이네냉이가 천진해 밭에. 냉이솥뭐 이런 것들은. 와, 미쳤다, 이. 오! 어, 냉이 맞다 나 어, 음. 맞아 맞아 맞아 이거 맞아 맞아 응 음. 요것도 냉이고 요것도 냉이가 이렇게 음. 원래 모여서, 몰려서 커요? 응 원래 몰려서 커요 음. 이거 다 냉이에요 여기 있는거 지금 여기도 다냉이 음. 여기 여기 <웃음> 이봐 우와 냉이 봐 아니 이렇게 멀려서 와굴락지다 앉아 굴락지 이거 냉이도 큰 거야? 아, 어, 다 냉이에요 다 어머. 냉이 저 봐, 이거 내가 켜줄게 어큰 거도 켜보자 와이 냉이 엄청 큰데 이건? 응 음. <웃음> 뭐야 냉이가 이렇게 크다고? 이 냉이 맞아? 우와 아니 몇 포기가 있는 거야 냉이가 한 <웃음> 그거에 어 맞네 응, 맞아요 냉이 와 맞아? 이제 올라오고 있는 거 이제 음. 이제 싹 나오고 있는 냉이들은 음. 와 이제 싹 나오고 있어 이제. 이제? 어 이제. 와 되게 싱싱하고 맛있어. 음, 응. 되게 어린 거야. 어린 냉이에요 이봐. 어린, 냉이? 어린 냉이에요와 아 이거 되게 맛있겠다. 야 이거 봐 냉이. 와 이런 거 된장찌개 먹으면 미친다. 어 진짜 맛있지. 와 어린 냉이들이네. 이봐 거 냉이 뿌리 봐. 와와 와, 미쳤다리. 와 냉이 냉이 굴락지야 굴락지 완전. 이거 봐. 이봐 새 뿌리, 내 뿌리. 우와. 음, 음 냉이 엄청 많아, 엄청 많아. 여기 꼴등 있어. 이봐, 와 뿌리 봐. 음. 응! 음. 이제 나기 취약한 냉이들, 이봐, 작잖아. 음. 이런 거 진짜 맛있거든. 음. 이거, 이거 연해서 뭐 거의 봄냉이처럼 돼 있는데, 되게 연한 연한 냉이들이 되게 많아 지금 여기. 봄냉이처럼. 와. 이봐. 음. 와소리가 장난. 와 이거 한 개만 넣으면 된다. 이거 된장찌개 한개 냉이 냉이 된장찌개 냄새가 나 여기서 어... 심지어. 와 미쳤다 이. 지금 아까 나한테 뭐 하냐고 하더니 자기가 더 신났어. <웃음> 어? 야이 캐나데비가 있네. 자기가 더 신났어 지금. 거의 뭐 게임 게임 아이템 주는 느낌인데 이거 거의. <웃음> 냉이 된장찌개 끓이러 갑시다! 갑시다! 고! 고고고!